오늘 작업은 포터2 차량이고요. 문을 닫게 되면은 도어가 스스로 잠깁니다. 문잠김을 재현하기 위해서 도어를 여러 번 열었다 닫았다 했더니 그 충격으로 인해서 도어가 닫힙니다. 운전석에서 도어를 잠그게 되면 조수석까지 잠기고 조수석에서 도어를 잠기게 되면은 운전석도 다 연동이 돼서 이제 같이 잠기게 됩니다. 키가 꼽혀 있어 있는 상태에서 내릴 때그 문을 닫게 되면 그 충격으로 인해서 도어가 잠기는데요. 계속 잠기면 운전석인지 조석인지 쉽게 알 수가 있는데 간헐적으로 잠기는 거기 때문에 운전석 쪽 문이 가장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운전석 먼저 바꿔보는 수밖에는 없고 그래도 그런다 라면은 조석 쪽까지 바꿔야 될 수가 있습니다. 작업은 운전석 쪽 거를 먼저 교환을 해 봤었고 같은 증상이 재발됐기 때문에 조석 쪽 도어 액추레다를 교환을 합니다. 자동차는 키가 이렇게 꼽혀있게 되면 도어를, 잠... 그 도어를 열어놓은 상태에서 잠그게 되면 락이 안됩니다. 키가 꼽혀있기 때문에 해제를 시켜버리는데요. 지금 키를 꽂아놓고 액추레다를 한번 닫아보겠습니다. 이렇게 바로 열립니다. 하지만 문을 닫는 순간에 닫게 되면 닫히면서 도 액출에다가 충격에 의해서 접점이 붙기 때문에 문은 잠길 수밖에 없는 거죠. 창문이라도 열어놓거나 키를 빼놓은 상태라 하려면 그나마 괜찮은데 지금처럼 키를 꼬, 꼽아놓고 창문이 다 올려진 상태에서 문을 닫게 되면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있, 있게 되는 겁니다. 문제의 도어 액츄레다입니다. 도어 액츄레다 같은 경우는 액츄레다만 별도 공급이 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어셈블리로 공급이 됩니다. 좀 경제적이지는 않습니다. 액츄레다만 나오면 참 좋을 건데, 그 액츄레터는 문 안쪽에 이렇게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커버를 띄고 유리창을 올려서 유리창 같은 경우는 이제 썬팅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썬팅지 보호를 위해서 올려서 이렇게 하시는 게 좋고요. 창문을 올려야 공간이 확보가 됩니다. 신품의 두 엑스레다를 뿌립을 하겠습니다. 안쪽에 조립은 다됐고요 작동을 여기서 한번 해봅니다 작동을 안하고 조립이 잘못됐을 때는 이제 다시 카바 자체를 이제 뜯어야 될수 있기 때문에 먼저 윈도 그리고 액출에다가 정상 작동되나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